하십니까 달람입니다. 여기 뭐냐, 딱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구마 순입니다. 고구마 순 1.5kg 사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고구마 순을 보통 그 수량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몇 개인지 어떻게 셔요. 그러니까 키로로팔아요 보통 키로에만원 정도 파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뭐 택배비까지 잡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고구마 순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왕이면 저희 동네 걸 팔아줘야 되니까 저희 가서 오늘 사왔고요. 이게 또 낮에 너무 햇빛 뜨거울 때 심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까 두 시쯤에 사왔는데 지금 다섯 시 정도 됐거든요. 세 시간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지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고 묵마 심을 때 여러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밀어 넣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 2,500원씩 천물점에 팝니다.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심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응. 끝 부분 있죠. 끝 부분 이렇게 딱 눌러요. 딱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꾹 누르기 하나 어느 정도 눌렀다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네, 밖으로는 한 요만큼. 한두 마디에서 세 마디 정도만 나오게끔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딱 놓고 끝에 끝 부분을 처음 밑으로 싹 눌러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눌러다시면 이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쓸면서 밀어가 쓸면서 거의 이파리만 나오게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약간 그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땅이 여기다 그러면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되는 수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때만 일자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고구마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런데 마디부분 있죠? 요런 데서, 요런 데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산 여기까지, 여기까지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정도 마디에서 나올 수 있게끔 뿌리가 많이 나와야 고구마가 많이 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요? 주변에 여기가 여주잖아요 고구마, 땅콩, 감자 엄청납니다 여기가 원조인 아시죠? 그쵸. 저 여러 전문가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제 정보가 확실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감자 심었잖아요 네네. 그거 싹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구경시켜 드립시다 아 맞다! 그럼 러면 먼저 뚝푹로갑시다응나나나다 보이십니까? 예 아무 이상 없이 아주 건강한 감자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무럭무럭 무럭. 이런, 이런 것들은 아주 되셔아죠 그리고 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순이 이거 제가 속감해서 그래요 손이 이렇게 여러 개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면 하나 손이 두 개, 세 개, 지금 네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러면 손을 솎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구마는 크기가 조금 작은 걸 많이 원하세요. 그죠?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 넘어가면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작은 걸 원하시는데, 감자는 또큰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열리면 감자가 좀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솎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솎가주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만. 한 개에서 두개인데 보통 두 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다 크기 전에 뿌리가 너무 내려갖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전에 이렇게 두 개를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솎아졌는데 오늘 또 얘기하려고 보니까 있네. 했지하리가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솎아주는 거예요. 감자한 여기까지 하고 공부하시면 로러 가시죠. 지금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구마 두 구랑, 감자 두 구랑 심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비닐 조개 이제 모종 키우고 있어요. 옥수 모종 키우고 있고 고추 두 구랑 심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고구마 두 구랑 심었습니다. 네. 고추도 이렇게 두 구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는 청양고추고 하나는 일반 고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심으시면 안 돼요. 청양고추하고 일반 고추하고 같이 심어지면 둘다 매워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심으실 때 매운 고추하고 일반 고추는 뛰어서 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말뚝받고 줄을 이렇게 하고 이기 이제 그 고추 모종이나 이런 과일들, 과실수들 찍는 집게가 있거든요. 100개 만원인가? 10, 10, 정도밖에 안해요. 이거 집게 인터넷 사서 이렇게 끈을 물려서 이렇게 고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고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밭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들깨를 심을 겁니다. 들깨를. 들깨는 다음 주쯤에 파종을 해서 어, 아마 다다음 주쯤에 정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다그닥TV 여러분들. 자, 인사해주세요. 네, 우리 저희 이제 앞으로 농사 진행하는 것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뭐 대박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